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석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석판을 좀 팔아봅시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석판 여기 잠깐만 숫자 좀 셀게요 20개 어 여기서 하면 안될것 같고 자 12개로 바꾸고 자 이것도 12개 팔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자, 빨리 팔고 제 생각에는 잠착한요아 맥주도 팔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력이 없죠, 저희가? 어, 여력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좀 고민해봅시다 자 이런식으로 실를 계속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면 좀 난감하죠 지금 관계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가격이 올라가긴 할거예요 그거는 좀 감안하고 있고 자, 빨리 옮겨주시고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자, 그래도 20위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자, 준비를 합시다. 일반 주택을 좀 많이 늘릴게요. 만 명은 일단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보이. 그냥 이거 없애고 자, 길을 연결하고 자, 만 명이 될 준비할게요. 호잇 됐죠? 여기 왜안 돼? 아 이거 길 있었구나? 그럼 이거 없애고 됐어요. 자, 만명 넘었죠? 자, 이렇게만 하면 되고 아 어... 너네만 좀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뭐예요 이게 산한게좀더드긴하다자고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생선 가격이 얼마죠? 생선 가격이 31까지 올라갔죠 그건 좀 나쁘진 않고 석판도 40까지 올라갔고 밀도 올라갔고 맥주! 아니야 더이상 팔수 없어 음 um, 그래도 좀만 로테이션 돌리면 가능성이 있어보이긴 한데 말이죠 아닌가요? <웃음> 아니면 말고 어 이러면 자플랜을 바꿉시다 이쪽에다가 물고기를 만들고 여기에 아마 항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속전속결로 승부 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 여기다 포트 하나 만들고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그 한구리 좀 만들게요 아니지 얘네들을 좀 만들게요 이렇게 이걸 좀 옮겨둡시다 이렇게 하고 길을 연결하고 여기다 웨하우스 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있거 없앨 거예요 자 없애고 호텔 짓읍시다 호텔 어디갔니? 아... 음... 이거 없애나? 없애야되나? 그 다음에 길 제조정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을 없애고 이거는 재조도하고호이호이호이 오케이 자 다시 포트 하나밖에 못치는건 아니겠지? 아 그러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감안합시다 그러면 두번째 방법 웨하우스 여기 위치를 좀 바꿀까요? 바꾸면 세명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아니 자리가 안 나오는구나 둘셋안 나와요 안 나와요 포기하야 어, 그러면 자, 이 아이 없애겠습니다. 이거 자, 비고 비워놓을게요. 얘들 수입을 좀 늘릴게요. 자, 승부를 봅시다. 이거 40개씩 수입을 하고 돈 많이 모였으니까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있죠. 자, 생산 속도 올리겠습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어. 진짜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상하 많이 가져왔죠? 오케이 여기서 두개 더 짓고 사람들 더 지정하고 빨리 만듭시다. 자 속전속결 돈 많이 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개수가 좀 늘어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라이브러리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라이브러리 만들고 그리고 이쪽에 웨어하우스 하나 더 만듭시다 스탑 종이만 바다요로 세팅하고 자 중간에 움직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단 이렇게 합시다 여기 주변에 얘를 만들고 자이 아이가 왔다갔다 거리면서 종이를 가져올게요 이쪽에도 쌓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정하고 한명더 고용해서 여기 쌓일 수 있는 것도 이쪽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도 자 루트 지정합시다 이번에 반대로 돌게요 아니다 똑같이 돌아야겠다 똑같이 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되는구나 음. 이거 회전시킨 다음에 파악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돌고 아 역으로 되는구나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자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왔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야 되고 야 그리고 이거 쌓여 있잖아 이거좀 가져가라 자 이렇게 가져가라 고 할게요 그건 얘들이 적재될 자리가 쌓이겠지 그렸 자 좀만 더 힘내봅시다 38 아니 왜 명성치가 이거밖에 안됩니까 하.. 이러면 아 편법이 있죠 자 이렇게 연결해서 좀만 더 집을 만듭시다 이거밖에 답이 없어 그리고, 로테이션 지정할게요. 아, 이거. 여기까지 가야겠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로테이션 돌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테이션 돌고 기다려보죠. 돈이 지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장난이 아니죠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자 쭉쭉 올라가고 있고 게이지 한번 지켜보고 노나 그런 거 없어 325까지 떨어졌어요 아 신앙 그래요 신앙 신앙 자, 이하, 이하, 있죠. 자,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자, 신앙도 제공하고, 380, 390, 쭉쭉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뭐가 부족하니? 물고기가 부족하죠, 오케이. 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일단 물고기가 부족한건 아니고 옮기는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 있을겁니다 한 두명 정도 고용해서 자 여기로 여기 있는거 가져오고 너도 여기 있는거 여기로 가져오고 자 그렇게 하고 이게 나가요로 세팅이 돼야겠죠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될거예요 좀만 버티면 돼요 자 가져오시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버티고 자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좀 힘내 봅시다 자 380까지 다시 복구했고 9 0 아이고 또 뭐가 부족한지 한번 봐야 돼요 다돼 있는데 잠깐만. 이쪽에는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아, 그러면... 아니야, 이거 말고 이쪽에서도 그.. 명성치 조금이라도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진행합시다. 지금 쿨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지고 있죠. 음, 농장을 만듭시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 이거를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짓고 뒤에다 웨어스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고 길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로 연결하고 자 일단 자리는 부족하긴 한데 이렇게라도 합시다 자 야자 야자를 37 그래요 두 개라도 만들어야지 자 그래서 이쪽 라인 있죠 이거 없애고 야자만 보관하고 이거 보내어로 바꿀게요 보내어로 바꾼 다음에 이쪽으로 보내면 되죠 여기에 사람 있나? 있죠? 이 아이가 네가 이거를 여기로 보내라. 오케이. 그럼 안되면 좀 로테이션 돌릴게요. 여기 이 사람 있죠? 이거를 좀 반대쪽으로 돌릴게요. 하나 아니지. 반대쪽으로 돌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합시다 아 이렇게 해도 안되네 음자 한번 봅시다 종이가 모자라죠 종이 종이가 모자라요 아, 어, 종이만 좀 어떻게 제공되면 될것 같은데 여긴 또 뭐가 모자르니? 아 그래요. 자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되겠죠? 호이 여기도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될것 같고 됐어요. 375까지 올라갔고 종이 더 수입할 수 있습니까? 난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몇개더 필요하네? 자, 우리 목걸이 이제 그만 보내자 자 이렇게 하고 392 어.. 안되네요 와.. 이게 진짜 마의 마의 구간이구나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자장시까지더 제공해 줄게요 이렇게 하고 됐어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418 그래요 어 힘들었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흣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 해놓고 돈을 왕창 번 다음에 무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었죠. 난이도가 하드다 보니까 뭐좀 달성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뭐 아무리 어때요. 이 정도면 만족을 합니다. 자, 아홉 번째 미션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또 그때 가서 고민해야겠죠. 자, 다음 미션을 뵐게요.